아빠 한 입만 드셔보세요. 이거 먹어보라고? 어. 아니 왜냐면 이렇게 집에서 직접 수제 간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입 이렇게 먹어보더라고. 나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나 이따 깠는데. 그게 무슨 상관이야. 한번 먹어볼게라 엄마 아빠 먹어본데 어때? 오우!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건조되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아빠 나도 하면 안돼? 응? 나도 해보면 안돼? 안돼 음. 생각보다 너무 잘 됐는데? 응와 음. 너무 신기하다 여기다가 짜잔! 짜잔! 자, 벽에 붙은 거는 알뜰하게 짜잔! 애들 이거 그냥 생 것도 좋아하네? 말리기 전에 애지도 중지도 자, 이제 건조에 들어갑니다 2단 3단 다, 다. 두 개야, 푸짐하지? 이거, 거, 건조, 다, 하면 니게 내가 좋아하는 이이 되는 거야 우유 껍이제 이거, 이거, 이불 들어왔지. 이거, 이거, 이거, 아빠, 어. 지금 두시야. 아, 네. <웃음> 오 오, 어, 위에 거는. 어? 얇은거는 는거같은데 뭐, 이거 안 그냥 알게. 그대로인데? 아직까지 해야 돼. 어? 아 요, 까지 해야돼 아침에 일어난 사람이 확인 응 그건 아빠 어, 이거 딱딱해져야 돼아 알았어 잔다 잘자 이게 지금 1 8시간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다된거 같아 이제 끄고 이거 얘들 한번 줘봐야지 좋아하는지 어떤지 에지 봐 에지 먹고 싶어? 에지야? 우유껀 만들기는 대성공! 알았지? 중기야 어? 다음엔 아빠가 비스킷 만들어줄게! 오케이~! 안돼~! 자! 애지는... 애지는... 이거 먹어보자! 오! 잘 먹는다! 이거 먹어봐! 애지는 당 당근 하나 먹어볼까? 아이구 <웃음> 어, 맛있어. 자 중지도. 자 애지는 사과 안 먹어봤으니까. 애지 맛 따시고 있어. 이제 사과 한번 먹어볼까? 조금. 연한 걸로 이제 맛있어 좋아하는 거 같지. 음, 응. 아이 맛있어.